도시의 미래와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로 음. 소재학교 박명승 음. 교수님께서 발표을해시겠습니다 박명승 교수님께서는, 어, 사실 결국에서 특히 스마트 도시 공학이라는 분야로, 어, 지금 서울대가 지금, 어,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선두 주자로서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아오리랑국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계셨고, 세종시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 부산대맥 델다이 쪽도 엠픽 쪽도 가주셨었고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 시범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 또한 저희가 이번 도시 재생 엠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권 교수님께서 또 도시의 미래미래에 도시는 어떤 모습 여기저기서 가의를 하다 보니까, 어, 두 시간 정도 있1 시간 정도 그랬는데, 어, 제가 한, 한 시간 정도 여기다가 갖다 드렸는데, 30분 만에 끝내야 될 것이고, 어,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가고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이 그런, 본질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뭡니까? 뭐, 해외에 가도 뭐,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미래 도시를 얘기를 하려면, 미래의 도시라는 건 우리가 미래, 우리가 만들어 나갈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의 미래, 미래의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결국에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당연하다 어쩔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스마트 시티의 양상 또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들이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또 뭐, 해외에서 이런 그 요청들이 꽤 많은데 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의 도시를 해결해줘. 아까 우 사장님도 여기 베트남이나몽골 이런 데에 진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도 뭐,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프로젝트를 해보, 해보니까, 어, 우리 기술을 그쪽에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는 굉장히 초과속 통신도 있고, 핸드폰이 다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뭐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단, 단, 뭐, 단점으로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이런 도시에 이런 국가에다가 우리나라 도시모델을 수출하는 게,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인프라 마이라는게 워낙에, 어, 우리랑 상황이 다른, 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어, 그 기술의 그 수준, 기술의 각, 각,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 이 스마트시티의 모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 그런 부분다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뭐 미래 도시의 미래와 미래 도시를 까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어 사실은 어요 안에 있는 내용은 첫째는 그 기술하고 도시와의 관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스마트 시티라는게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왔다 여러 가지 단계게뭐다면 결국엔 기술하고 도시의 관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기술하고 도시의 관계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을드고두 번째는 어, 그러면 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들, 그게 과연 기술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어, 그를들 제가 어, 설명드리겠습 도시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게 한 시간 버전, 한 시간 정도 버전의있 전반부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도시가 뭐 어떻게 발전해왔고 도시에 대한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어떤 사람이 도시를 만들어왔고 도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항문이나 결합되어 있는 그런 뭐 유합적인 그런 분야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도시에 대한 담론들이 이런 국가개발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부문들 도시 지역 계획들, 도시 계획들, 어, 또뭐 단지 개발 어, 이런 분이들을 이제 해봤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 해하다는게 이제 첫 번째인데 어, 우리가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몇 개의 사진들하고는 어,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래 좀 생각을 어, 내리는 거였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그래서 기술하고 도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어, 얘기하면 어, 기술이라는 게 등장할 때마다 오그 기술에 맞는 도시의 새로운 도시의 형태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울 수있었다는게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때, 이렇게 투시도법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 캄피돌려 광장 설계가 어,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어, 재미있게 설명해도 제가 한 시간 동안 안내할 <웃음> 수 있는데요. <웃음> 어, 하여튼 그, 투지도법이라는 신기술, 당시에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어, 미술란자로가 캄피돌려 광장을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어, 그런 논리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자,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게, 어, 거기에 많은 기술들이었거든요. 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기술에 적합한 도시가 등장을 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등장한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이렇 증기기관이 개발됐을 때, 산업 쪽에서는 증기 기관을 이용한 산업들이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기차를 이용한 청년 도시 모습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이런 자동차의 등장, 그 대량 생산된 그러한 경제 시스템들을 대량 시스템을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도시도 이러한 그, 그런 대량 생산되는 도시들,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부브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으로 개발되는 도시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2차 산업혁명의 성과들로 만들어지는 도시들 자동차하고 대량 생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만들어진 그런데 음. 근데, 근데 이제 3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3차산업혁명은 이제 그, 컴퓨터하고 전개 개발로 개발되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나호 교수님 발표해주신 어, 메가시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어, 메가시티상에서는 그, 굉장히 고밀도로 압축된 그런 개발하고 경제 시스템도 이전처럼 생산 2차 산업에 의한 그런 생산보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금융업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해 있는 도시들은 다들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보면 다 금융업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3차 산업 평강 때까지 진행, 진행된 상황을 들 보면 어, 당시의 기술, 당시에 가장 발전되어 있던 기술들을 가장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도시들이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도시고 국가다 라고 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 이제, 어, 3차 산업혁명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도시들의 모습들이 위기에 동착하게 되는 게 이제, 도시 미래에 대한, 어, 논의들이죠. 이런 프로디고, 뭐든지 그런 논란이라든가 어떤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단론들의 등장들, 어, 그리고 기존의 2차 산업들에 채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사례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도시들에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도시 쇠태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도시가 변화목에 어, 그런 위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재난 재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선 어, 세계 국가들은 점점 더 도시화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사이 지금 주로 여기도 지도에서 주황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들, 좀 결국에는 재난재해가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도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사용을 할 거고.